<웃음> <웃음> 아, 안네 <돼>. 아, <웃음> 어?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<웃음> 겨정구입니다. 지금 현재 오버워치 환상의 겨울나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지금 신규 아케이드 모드인 예티 사냥꾼이 현재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이 예티 사냥꾼 모드는 말 그대로 레이드입니다. 자 이제 사냥꾼 팀과 예티 팀을 나눠가지고 5대1로 이제 이 하나의 예티를 메일을 통해서 사냥하면 되는 건데요. 저는 일단 사냥꾼 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아케이드를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이제 사냥을 자 이제 시작했는데요 s 티가지금저기를먹으으은은 어, 뭐야? m a n Oh, well. Okay. Okay. Okay. o k 다 y o 다 a y o 아 a y Okay. 아, k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 야, 저, 저놈 막아. 야, 저거 잡아. 봐아아막아막아막아막아막아 박아 막아, 박아 막아, 아 박아 아 박아 박아 아 박아 아아 박아 아 박아 박아 어오 살고 싶아박 도망가래 오. 깔고... 이게.. 더신것 같네요. 아.. 저 친구가 이제.. 다 먹으면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. 제 고기를 다 먹게 되면은 저런 격큰 모습으로 변하나 봅니다. 어어 이제 에티가 죽었나요? 아.. 지금 저희 아군 한 명이 사망한 상태 같은데... 야, <웃음> 아, 잠깐만 이거 2단으로 세워지는 거였어? 고기를 포지션을 그냥 지키면 되나 오우야.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 이동하는 거 봐라. 우와! 일로 와. 안 돼. 고기 하나 남았어. 오, 체력, 우와, 체력 1. 체력 1 실화냐? 어어어 여기도 덫. 체력 좀 채우고. 브 가, 저 가, 저 가, 저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리거 잡았다 이거잡았거 가. 저거 가. 거 가. 저거 가. 저거 가. 저거 가. 나이스! 하하, 이런 식으로 하면, 이제, 메이 쪽이 승리하다 봅니다.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? 뭐 이거. 윈스턴 쪽이, 뭐야? 윈스턴 쪽이 진짜 확실 힘들어 보입니다. 약간, 그 뭐냐, 더 이볼브드, 그 게임,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 게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느낌상. 자 이번에는 예티 쪽으로 이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간다 <웃음> 고기를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다녀야지 <웃음> 오 어, 발소리들린다 안 돼! 안안 돼. 돼.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새끼 들안다이새끼야야야넌 죽었어 인마 고기 안 먹어도 되겠는데? 야 일로 와봐 <웃음> 멍청한 시에기으 아, 나. 지금 보여요. 아, 씨. 차오지마. 어, 미쳐. 차오지마, 씨. 안돼. 안돼. 어, 안돼. 안돼. 안돼. 아, 고기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 먹게 해줘. 아! 아 뛰었다. 어, 아, 어, 아! 안, 돼, 안 돼. <웃음> 아안 돼! 아 먹었다! 뭐, 아? 네. 아? 네. 아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그 많이 잡았는데 아씨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어무하게 죽어 사람이 물 난다. 그래도 화해 했 으니까 보기 좋 네요. 화해 하 니까 아이고.